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목프로입니다 요즘에 이제 연습하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처음 보고 실내에서 공을 치다가 인도에서 볼에 날아가는 거를 보면서 공을 치고 그러다가 스크린 골프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뭐 여러가지 스크린 골프 연습 프로그램들 그런 여러가지 연습용 어, 스크린 골프 시스템이 나오다가 이제는 트랙맨까지 레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연습을 할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트랙맨이 7.2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우리 연습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을 새로 업데이트 시켰어요 그 업데이트 된 이름이 바로 트레이시라는 기능입니다 이 트레이시라는 기능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부터 해볼게요 트랙맨을 이용해서 단순히 볼이 가는 거를 그리고 거리를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가 트랙맨이라는 이 좋은 장비를 연습 때 활용을 하면서 이 트레이시라는 기능을 사용을 안하는 것은 그냥 낭비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트랙맨을 이용해서 볼이 나가는 구질, 탄도, 그리고 그에 대한 데이터, 정확한 거리, 스피드량 등을 보는 것도 정말 좋지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 트레이시라는 기능만 활성화해준다면 내가 볼을 6개 이상 꾸준히 친 상태에서 트레이스가 이렇게 평균적인 데이터를 나타나주게 돼요 나타내주게 돼요 그러면 저는 지금 볼의 탄도나 볼의 일관성은 굉장히 높게 잡혔지만 여기서 더 발전을 어 이거는 특이하게 뭐 각도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점수로 설명이 돼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저 같은 경우는 스윙 디렉션이 약간 공을 깎아치는 클럽 패스, 공이 맞는 순간에는 클럽이 인투 아웃으로... 되지만, 스윙 디렉션의 경우에는 아주 약간의 마이너스가, 평균치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윙 디렉션을 조금만 더 잡아주게 된다면 라은볼 나가는 데 점수가 5점이 더, 프리시전이 5점이 더 늘어나는 그러면 은 볼이 아무래도 좀더 일관성 있게 나가게 되겠죠 가장 우선적으로 고쳐야 될 점은 이거라고 나타내 주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고쳐야 될 점은 클럽패스, 조금 더 인투아웃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면 점수가 1점이 더 올라갈 거고 스피로프트를 조금만 더 상승을 시켜주면 백스피닝 점점 더 늘어나면서 마찬가지로 점수가 1점을 더 상승을 할수 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의 문제점이 뭔지 알았으니까 고쳐야겠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타트 포커스트 프랙티스 집중적인 훈련을 시작해 준다면 지금처럼 화면이 변경이 돼요 그러면서 트랙맨이 추천하는 저한테 알맞는 스윙 디렉션은 마이너스 4.1이라고 하네요 이러야지 조금 더 안정된 페이드볼을 칠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공을 쳐주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스윙 디렉션이 마이너스 4.2가 나왔어요 되게 잘 쳤네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잘될 줄은 몰랐는데 지금 보시면 바로 구세 1-1이라고 나오죠 하나를 쳤는데 하나가 잘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 조언을 무시하고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 스윙 디렉션을 이렇게 바꿔서 스윙 디렉션이 이번엔 플러스 3.4가 나왔네요. 이러면은 볼 자체는 잘 갔어요. 다만 저한테 맞는 추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굿은 그대로 하나밖에 없고 숫자만 뒤에 숫자만 하나 올라가죠. 두개 쳤는데. 하나는 굿샷이었고 그 하나는 좋지 않은 샷이었다 라고 트랙맨이 분석을 해서 저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이 좋은 장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나에게 도움이 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업데이트된 트레이시라는 기능 꼭 한번 써보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제가 트랙맨에서 금전적인 어떤 보상을 받거나 제품을 뭐 제공을 받다거나 하면서 어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 매장에 있는 트랙맨으로 조금 더 요즘에 트랙맨을 활용한 연습들을 다들 많이 하시니까 아마추어분들이 조금 더 스마트하게 연습을 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작성한 아니, 작성한이 아니죠. 촬영한 영상이니까요. 트랙맨 협찬이 절대 아닙니다. 뭐 받으면 좋고요. 네. 어, 트랙맨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죠? 네 그러길 바라면서 작성한 거니까 다음번에 뭐 트랙맨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에 가셔서 연습을 하게 된다면 비싼 돈 내고 연습을 하시니까 이 트레이시 기능을 꼭 활용해 보셔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조금 더 나에게 확실한 도움이 되게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빨리 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당연히 프로님들께 문의를 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조금 더 스마트한 연습 방법, 조금 더 손쉬운 연습 방법, 조금 더 교정이 빠른 연습 방법을 제공해주는 트랙맨의 트레이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본 범스 골프 이경문 프로였습니다